백종원 센세. 나에게 기운을. 제강해요에미야 국이 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정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남도 아닌 저를 위한 소중한 집밥 한 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제가 배달 음식에 쩔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식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호강을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얼갈이 조개 된장국 그리고 불고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한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요리 고자지만 어떻게든 아득바득 만들어 볼게요 네, 츠 고고고! 일단 물을 어느 정도 담아주고 이게 인덕션인가 우리 집은 가스레인지인데 이거 기계는 때려야 말을 듣지 그래 투하 이 귀엽고 앙큼한 맛나게 생긴 조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된장, 눈대중으로 한 주먹. 그리고 고추. 고. 가 아니라 다진마늘. 이만큼 넣으면 너무 맵겠죠? 우리 한국인은 이 정도가 딱. 제 강해요. 고추렛기, 고추렛기를 한번 한 스푼. 이렇게 하고 비벼주겠습니다. 자, 자랑타임. 아, 익힌 조기를 꺼내서 따로 육수와 분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백종원 센생 나에게 기운을. 제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물기를 털어줘요. 배추잎을 세는 거죠 이렇게. 만 원, 2만 원. 아유 형씨 잘했어 오늘. 우리 언니는 보자 지금 조명까지 와줬으니까 자여기아 아이 내가 많이 쳐줄게 가져가 가져가 예쁜 꿈꾸렴 푹 들어가서 쉬어 양념장에 얼갈이를 넣어서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냄새가 느낌이 좋습니다 자 물이 끓는 동안 불고기를 조리해볼 건데요 한 바퀴 두 바퀴 반을 돌려서 기다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져놓은 양파를 조금만 더 이렇게... 아우, 인심 좋고... 순통... 서비스... 우리 육수가 끓기 시작해가지고 양념했던 얼갈이를 넣어줄게요. 아, 또... 어허... 옥 짜다, 애미야 국이 짜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반두기부터 홍고추 사라락 그리고 리 청고추 우리 소불고기 씨도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리고 웍질이라고 하나요, 이걸? 이거 할때 겁먹지 말랬어요 직접 만든 거라고는 믿기지가 않는 비주얼이긴 해요. 와, 아, 야 조개가 얼큰하네. 이집 잘하네요. 불고기를 얹어서 한번. 맛간나게 먹어볼게 응? 이 불고기 좀 보세요, 이거 허, 너무 맛있겠죠? 음, 조향 없이 먹었네? 음! 머리를 묶고 먹어야 돼, 이거 와, 진짜 얼마만의 집밥이야 떡볶이에 마라탕에 꺼바로우만 먹다가 음. 진짜 그 만들었다는 그 정성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정성도 맛있고, 맛도 맛있고 소주 아니에요? 남같아서 맨날 해먹고 싶은데 귀찮아 와... 진짜 오랜만에 너무 많이 먹었다 집밥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심지어 내가 만들었다는 게 전날에 받아뒀던 저를 추측해보세요 를 읽으면서 한번 디저트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추측하기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사실 우리 콩고물 친구들이 제 속살만 안 봤지 제 사정을 다 알거든요 거의 진짜 옆집 친구여서 학창시절을 다 같이 보냈다 나의 십체 청춘을 같이 보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늙어 가나 봐요 왠지 코딱지 손에 말아가지고 쇼파 뒤나 침대 뒤로 감출 것 같다 보통 다 그러지 않나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편할 것 같다? 제가 주변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이제 날부 친구들이 많아서 남사친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자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여자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약간 추측을 하셨지만 아닙니다. 실물이 더이쁠것 같아요. 이건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떠세요? 그렇대요. 와 이거 자기가 관심 없는 주제 이야기는 듣는 척도 안 함. 맞아요. 친구들과 있으면 어떻게든 웃기려고 노력할 것 같다. 아득받득노력하진 않는데 그 사람 오늘 하루 입꼬리안 올라가면 좀 기분이.. 좀찐네 그냥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서 썸남 앞에서 용트름 해봤을 것 같다 용트름은 아닌데 학교 체육 시간때였어요 바지를 급하게 갈아입다가 문제를 발이 헛디뎌가지고 바지 밴딩에 발이 걸려서 바지를 내려버린 거예요 팬티쇼를 한 거죠 차라리 용트름을 하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송싸면서 상한극을 할것 같다 다른 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신 아님 나여서 이런 질문을 받는 건가? 자존심 되게 상하는데 맞아요 이제 미래에 제가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금방 나갈 거야 좀만 기다려 응, 은근 낯가린다 근데 낯가린다고 하면 지인들이 잘안믿어줌저 약간 낯가려요 그 낯가리는 저를 좀 즐기기도 해요 약간 그 어색해하는 제 모습이 약간 섹시한 인스타를 활발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워서다 오 맞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인스타 피드의 개수는 외로움에서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외로워서 인스타를 하기보다 인스타를 하면 그 공허함이 좀 채워지는? 콩고물들이랑 얘기하면 진짜 확실히 너무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말하거든요 내가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너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닌데 나 너네 때문에 힘 받는다 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추측도 맞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 길거리에서 조용할 것 같은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길을 걸어다닐 때 알라라라라 이러면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막 물고나무서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거기서 뭐 하면 은 잡혀가요 여러분 손절을 못할것 같다? 손절? 손절을 너무 많이 해서 친구가 없어요 제 기준에서 너무 기분 나쁘고 얘가 무례하고 안 좋아서 손절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 어렸었던 순진했던 여정이는 되게 많이 이용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 나약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약한 걸 경험으로 다시는 이렇게 만만하고 호구처럼 보이지 않아야지 각성한 지금이 제가 된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이, 이것도 있었다 어제 보고 바로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인스타 스토리 모물를 보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잘 발끈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평소에 무무를 되게 자주 해요 인스타 스토리에서 근데 되게 무례한 질문이나 무례한 말들 제 개인적인 사정을 이렇게 이용해서 렇게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죠 100이면 100 그렇게 다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할 말을 해야겠다 내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왜냐면 제가 과거에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착하고 순수하고 귀엽고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욕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길 가다가 보면은 막, 막 갑자기 몸을 만진다든지 갑자기 뽀뽀를 하고 도망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누가 저를 이렇게 몰래 찍어요 나쁜 의도로 찍는 건지 텐심으로 저를 찍는 건지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의 뭔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 이런 경험을 겪었지만 슬퍼해서 너무 힘들어하기보다 이걸 이겨내야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해서 명쾌하게 말을 하는 타입이었어요 스토리에서 작은 거 하나 에도잘 발끈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읽어도 되나요? 이 내용을? 뭐 노잼년, 사람들 웃기려고 바라카노 우울해하다가 하늘나라 가버려 뭐 이런 말도 있었고그 작은 거 하나라는 말 자체가 왜 그게 작은지 큰지를 내가 판단해야지 왜 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입장도 안 되어 본 사람이 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꾸미 먹고 진실되고 저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여줄 예정인데 그게 정말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거, 이것도 전데그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고 화병도 안 나고 싶어요. 당당하게 저는 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더 어른스러운 여정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되게 너무 말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서 오늘 좀 뭔가 속 시원하네요 휴. 오늘 온전히 진짜 저를 위해서 음식도 해보고 또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그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이게 사뭇 진지해질까 봐좀 망설여졌던 저의 속마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진짜 저는 좀 행복했어요 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마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에도 또 이런 힐링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걸로 해요 그럼 지금까지 여정을 떠난 여정의 인절미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언제 오는 거야 여보